바로 봤네. 왜 봐? 실컷 봤어, 저 새끼야. 좀 찍어줘. 많이 없는데가다 짰어. 아. 다. 오? 야, 어깨 넓은긴데 아, 뒤에 저아니 형! 거꾸로 <웃음> 아, 뭔가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으면안 되는 거 아, 니거 아, 그나 거구나. 아, 그런 거 아, 그 거구나. 아, 그런 나 아, 그런 나 아, 거구나. 아, 거 아, 거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런 거왜 다시 못 입어? <웃음> 아왜와와 아, 와, 정말 멋있다 무대는, 무대는 뒤집어 놓으셨다 오죽음많 이긴 받는데 형들 너무 멋있어요 저도 이뻐이뻐요 아구 너들 준호 형 준호 형 음? 근데 이제 새해 맞았잖아요 음. 설날이잖아요 음. 부모님은 결혼하라고는 안 보셔세요? 저희 부모님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아, 그 네, 그냥 어련히 혼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혼자 알아서 잘해요? 연주야, 내가 지금 유부남이야? <웃음> 혼자서 잘했다면 내가 지금 유부남이 상례겠지. <웃음> 근데 지금 상례 이상이잖아? 야 근데 형은 진짜 결혼 만약에 하면 진짜 그 아내한테 엄청나게 웃음을 줄것 같아요. 맞아, 진난그래 <웃음> 난 그리고, 그리고 나는 실제로 웃음을 많이 받, 받고 싶기도 하고 <웃음>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 저는 아직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과연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요즘에 진짜 레알로? 네, 레알로. 어, 리얼루? 리얼루. 그럼 어, 진작 할 거야? 하고는 싶은데 하고만 싶다고 할수 있는 게 결혼 은 아니잖아. 음 점점 그 생각이 계속 가다 보면은 아 결혼 꼭 해야 되나? 야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 그죠? 지금 당장 연애할 사람도 못 찾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되시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실버타운에 서 만나! 같이 살다 옆집에서 좀 재밌겠다! 실버타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랑 많이 노니까 나중에 아내가 없다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한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웃음> 뭐야! 여러 은 <결혼은> 해야 될까? <웃음> 뭐야 이번 잠깐만요. 두부 결혼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야, 앉아봐. 야! 야. 어, 약간 큰아버지 같아. 야, 야 얘기했잖아 어, 큰아버지가. 야, 야, 얘기하잖아. 결혼 얘기를 피하고 싶은 아들과 이제. 야, 문성아 앉아봐. <웃음> 문성아, 문성이 문자, 문자, 앉아봐. 아 알겠습니다, 형님들. 문성이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죠. 아니, 결혼을 왜못해안 왜 해요. 결혼을 해야 돼요 해야 어? 해? 해야 해해부처예요 해야? 결혼해야 된다 주인. 오. 왜?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오, 이유가 진짜 직업 마렵네. 아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왜 해야 되냐면 아, 한 7, 80 먹고 혼자 있으면 쓸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친구들이랑 아, 즐겁게 논다 하더라도 그래. 결국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허전하다니까. 맞아요 음, 진실된 공감이야 이거? 네 진짜예요 뭐가 맞아? 맞죠? 아니 왜 가끔씩 저는 이제 곧 자취를 할 거지만 아직도 본가에 있으니까 본가에서도 부모님 오랫동안 뭐가 긴장하러 나에게 할머니 댁있고 동생은 뭐 한다 그럼 집안에 또 혼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느껴져요 진짜 외로워서 막 친구들 부르고 싶은데 친구들 다 연애하고 있고 그때 좀 외로워요 네. 지금 외로워요? 네지금 외롭죠 아 맞아? 아 요즘 외롭다는 얘기를 하네 네저 그 크리스마스 때 <웃음> 계속 <웃음> 선녀 없어요. 있었는데 음. 없어요. 없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음. 집에 누가 있으면은 안 걸리는데 사람이 없을 때 가위에 눌려요. 오 진짜? <웃음> 피곤한 날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맞아. 웃음> 자 그러면은 네, 결혼을 뭐?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응. 어? 그건 맞죠. 그건 기본적으로 맞아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다. 아니 상관없다. 그럼 우리는 어 뭐야? <웃음> 우리는 해, 넌 해야겠다고 우리는 해야 한다 무조건 이거 우리는 어. 저는 너는 안 해도 된다 안 하면 뭐 음. 음.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된다 근데 주변에 영향도 있을 거야 나, 나도 아직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많이 없어가지고 음, 음, 아직 반 이상이 아직 안 했거든요. 음, 근데 주변에서 이제 결혼사항이 많이 들 때가 주변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다 이제 가정이 생길 때결혼사각이 음, 많이 들더라요 음, 근데 음. 그래.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아직은 나를 좀더 신경쓰고 싶은 시기. 에 결혼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행복의 그 리미트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누군가 함께 했을 때 그걸 벗어날 수 있을 거라서 생각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살짝 진짜 동반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인생의 동반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음. 그 이유가 저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훨씬 활동적이고 맞아. 훨씬 뭔가를 잘 해내고 훨씬 열심히 살아요.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혼자 있으면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옆에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의지를 북돋아줄 수 있는 경쟁심을 자극해줄 수 있는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있어요. 아. 저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보면은 합방을 잘해요, 진짜. 어... 합방, 합방, 합방. 그런 이는 어때요? 저도 결혼 무조건 해야 한다 주의고요. 반쪽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걸 함께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음. 엄마, 아빠는 아무리 싸워도 그래도 내 편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늙으면서 세상에 그런 내 편이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친구도 아무리 내 편이라고 해도 저는 한계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음.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다들 너무 맞는 말씀을 하는데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음. 일단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저희 나라 이혼율이 상당히 올라가고있습니다그왜 응. 그럴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서 마음에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만났는데 막상 아닌 거죠. 그럴 바에는 혼자서는 생긴 다 저는 이혼하는 걸 굉장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음. 결혼할 때 다들 나이가 음.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음.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지금 연애하는 사람이랑 음. 결혼을 해도 되겠다고 음. 생각하는 건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음. 결혼은 이 사람이랑 하겠다고 음. 접근을 음. 해야 되는 음. 것 같아요. 음. 보면은 막 결혼하고 뭐 가사 분담라던지 굉장히 제점이 음. 많잖아요 그쵸 결국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결혼할때 조건을 보잖아요 음. 그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 나는 하는 건데 어. 접근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좀 많이 이혼을 하고 싸우는 게 아닌가 어.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없,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사랑의 유기에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월 6개월 근데 6개월 안에 음. 결혼을 해야겠네요? 아니 오리는 나인 이라면 6개월 안에 결혼을 하셔야겠네요? 아니 이게 <웃음> 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음. 6개월 동안 도파민이 나오고 6개월 음. 이후로는 옥스토신인데 <웃음> 그런 사람들이 나올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 진짜 그래서, 그래서 조건보는 결혼보다는 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요 조건은 후순위예에요전 요즘 그런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너무 개막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음. 결혼하기 전에 저는 동거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거니요아 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동거니라 <동건이라고 저> 덜치고 <웃음> 웃기세요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개드립하면 <웃음> <웃음> <웃음> 무조건 더도다 <더더욱더. 웃음> 왜냐하면 진짜 같이 살아서 이제 가사 분담을 실제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거에서 진짜 이 사람이랑 맞나? 이걸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웃음> 맞아요. <웃음> 예를 들면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사용하고 음. 화장실 문을딱 했는데 살짝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고 불을 잘안 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되게 예민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서부터 되게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한 1, 2년 정도는 무조건 만나보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 네. 연애 기간을 길게 잡는 이유가 이사람과의 좋은 거는 진짜 많이 좋을 수 있는데 나는 한 번씩 꼭 싸워보고 싶어요 싸울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음. 오, 중요한니 그 예전에 그...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알죠! 네! 네 저희 알아요! 거기서 도 이제 엄청 막 힘든 어디 산 정상이었나? 어. 거기서 제외하는 어. 장면을 봤는데 예전에 개로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은 어디 사막이나 어떤 어디 엄청 높은 곳에 등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 고생을 하더라고요. 한번 해봐야겠다. 네. 아 본인이 극한으로 힘들 때 나만 위하는 사람인지 음. 아니면 상대방도 위해주는 사람인지 음. 그런 음. 거라 음. 하더라고요. 전이 보는 이유가 사랑하는지 테스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다르거든 거랑 거랑. 아 나를 위해 하는 게 상대방을 위한 사 거랑 동일한 사람이 있고, 음. 내가 우선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우선시 되는 거보또 사라지 않는 거. 예요 음음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의 그런 다툼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호르몬 문제도 있고, 그런 가사 분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걸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그 이혼하는 음.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음. 1등이 관계에 대한 아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래. 아 서로를. 관계요? 네. 네. 아, 탐구를 해버리는구를 탐구를, 탐구를 해버려요. 아, 그리고 2등이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하면 들어가기 싫어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음. 이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배려하는 게 평생 이어져야 이혼 확률이 낮대. 음. 3등이 돈이에요. 돈? 돈은 고작 3등이에요. 좀. 1등, 2등만 해도 이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웃음> 연준이는 결혼 어때요? 자신의 철학 같은 게 있어요? 음. 결혼 철학? 음. 솔직히 오빠가 말한 약간 생활 습관 정도는 사랑하고 같이 살려면 어느 정도는 음. 뭐뭐씩 포기를 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 정말 그런 생활 습관 자체만으로 헤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긴 해요 생활 습관은 같이 살다 보면 맞춰질 것 같아 아, 그런 거는 이제 서로 좋아하면 은 바뀔 수 있지 맞아. 그걸 어떻게 원만하게 대화를 하고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아이런 거면 안 하긴 아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혼자 좀 편하게 사실 좀외롭더라고 이게 지금 27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덜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어때요? 뭐? 어요아 <웃음> 뭐... 그러네 뭐... 야 지금.. 지금 근 똑같은데? 나는 24살인데 몇 살이야 너는? 나3 4 신디. 지금 좀 외로우세요? 어,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요즘에 그냥 내몸 챙기느라고 나는 올해 누군가를 만나도 1년은 겪어볼 거예요. 음... 그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결혼식 사회를 7번 봤는데 음... 그중에 두 커플이 헤어졌어요. 어... 근데 그분들이 1년을 잘안 만난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었 나는 1년은 무조건 더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어... 만나보고 그 다음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면 비혼주의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다 결혼하고 싶잖아요 음. 근데 이해는 해요 뭔가 그 자기가 결혼을 하기 싫은 이유가 음. 있는 사람들이 다들 비혼주의 그죠그죠그죠 음. 근데 아, 예.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 있는 거고 음. 그걸 들어보면 다들 아 그래서구나 라고 이렇게 다들 이해는 가던데 음.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정 환경이 음. 너무 안 좋았단 거이야 그래서 아 나는 보고 자란는게 이거밖에 없는데 행여나 누구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봤을 때 어? 결혼생활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운주도 얘는 간다! 2세 중요해요. 2세요? 자녀. 2세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무조건 책임지고 대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버지 저 요즘에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이제 제 대를 이어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 남자 만나도 돼요? 음 갑자기 또 다른 얘기로 섰는데, 혈족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 엄마는 응.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응. 우리 아빠는 손주를 보어 아 응. 아아 그런 그렇지.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럼 좋은 배우자 만나 가지고 좋은 손주.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어어요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전 지금 선 님이랑 미의견어 도와주면서 풀어주세요. 아 저희가 벌써 리플이 6 7 8 9 1 0 1 2에요 7년차네? 오. 와.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같이 들어가요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리플보다는그 아. 친구가 이번에 저희 대학교로 왔대요와 아. 진짜? 아. 그래서 그렇더라고. 클래스 들으시는 분들도 중2 때 와가지고 2 1살이라고 가지고 같이 커요. 대박. 오오. 그래서 20대 때 처음 리프 보셨던 분들이 결혼을 다쳤을 거예요. 오! 그러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분들의 댓글 꼭 달아주실 바랍 와! 좋다 좋다. 좋다. <웃음> 의미 있는 말이다. 왜 끄는 거야? 어? 왜 갑자기 브랜드 첫사랑이 떠오르나요? 아니 같이 늙어간다길래. 아. 그럼러만년으로 들어, 들어왔는데 이미 늙어있는 사람은 러지 <웃음> 이제 같이 늙어가야죠. 아요더 응. 네. 늙어요. 40대도 할게 지금부터 한가요 음. 아, 요즘은 40대가 뭐 40... 그안좋아니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지 맞지 그니까 나 아직 4대 아니야 그럼 <웃음> 형 지금 28 같아요 <웃음> 나랑 비슷해 보이지? 응 음, 그런 거 같아요 나 비슷해 음, 보이지? 배영 음. 좋아요